오오오오오오오 제가 이부터 1층 역사관까지 가야되거든요 이제부터 사운드플레이 잘해야돼요어어어 ㅓ ㅓ ㅓ ㅓ 야완대!! 안대 빡빡이다 탔다! 그아완대! 투박쳐.... 아이..이렇게 말하면 안되겠죠? 안디! 아저씨가 탔다! 어 방금전에 여학생이 절를 쳐다봤습니다 허 오, 어뭐 어? 나이스샷! 아우 진짜 위험했다 진짜 야! 넌 대체 정신을 어디 빼놓고 다니는거야 아 미안해 도와줘서 고맙다 필멸자요. 뭐 나도 아직 네 도움이 필요하니까. 일단 역사관으로 가야 돼요. 1층 역사관 이쪽으로 와서 다시 내려가 볼게요. 출발. 옛날에 제가 파티이를 깼던 적이 있거든요. 몇년 전에 노란색 카드키 일단 이거 챙기고요. 아... 지금 여기는 다른 거 없고 바로 이제 2층으로 가서 휴게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출발. 어어어 그리고 카드슬래시. 장금해지완료했고요 문이 열리네요. 아, 여기 뭔가 어려운 날것 같은데?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으아! 아, 저게 뭐야, 이런 제작!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화이트데이를 사고서 DLC를 받았거든요? 저거 제가 산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딱 처리가 필요한 순간. 아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아, <웃음> <아하하하하> <웃음> 자 여러분들 저는 근데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 귀신이 수희한테서 저를 지켜줬어요. 일단 여기서 우유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일단 도시락 한잔 먹을게요. 어 잠시, 어 잠시. 어, 근데 왜한 손에 참치를 들고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참치를 좋아할 수 있으니까요. 쫄? 제가 쫄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위험한데? 위험한데? <끼리> 위험한데? <끼리>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이, 야, 뭐, 오지 말라고. 너 진짜 니가 오지, 너, 너, 너, 왜, 너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진짜, 너가 진짜 제일 나쁜 사람일까? 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어? 안 되는데, 이러면? <끼리> 아, 안 네, 돼, 이런 제작. 진짜 너는 나쁜 사람이야, 진짜, 어? 나는 화장실에서 발로 왜왜왜왜왜왜왜일단 옥상에 열쇠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컷봤죠자 바로 이제 무용실까지 들어갈 게요 그냥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 바로 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 가, 가, 가, 가, 가, 있어요, 확인. 클라톤 서양 철학에서 이이라는 동물과 간의 고유 능력으로 규정되었다. 오 마이 갓. 속에 지금 사람 있구요. 얘를 잡고 오달달달달달달달달달 노를 잡아서 똑같이 맞춰야 돼. 노노노노노노노고노노노고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고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고노고노노노 호불혈 룰룩 킹받네 청심환 먹고 잠깐만 가만있어봐 아 이거 노래 못그나? 아 킹받네 아 진짜 <웃음> 아いはいはい出た出た出た 아잇. 아잇. 아잇. 됐다! 됐다 出た됐됐出た出た됐た出たですですはいもう終わったもう終わったもう終わったもう終わったもう終わった됐됐됐됐 성공 もう終 됐, 됐됐もう 됐, わったもう終わっ 됐. 이게 바라부금의 힘. 안 아, 돼. 네. 이제 주먹으로 싸우나? 자, 보시면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붉은색 카드 키. 빨간 구역 열수 있어요. 이제 4층까지 가야 돼요. 4층. 바로 바로. 바로 오른쪽. 여기 오면은 이제 컷이 시작돼요. 컷이. 날 믿어 괜찮아 괜찮아 열수있어 괜찮아 괜찮아 열수있어 열고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왔어 들어왔네? 그러네? 들어왔네?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어디든 들어가 나 진짜 살았다 살았다 살았 살았다 여러분들 일부러 들어온거에요 이 귀신을 만나면은 경비아씨가 집에 할거야아 지금 들리는 곡이 으아악! 웃어? 웃어? 내가 놀랐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회복 아이템 다 썼어요. 자돈 넣으시고 하나 둘 뽑아 챙기고요. 먹어. 지금 배고프니까 두이 하나만 더 챙겨요. 들어오고 문 닫고요. 됐어요. 불 켜고 여기서 무언가 를 찾아야 돼요. 빳빳한 종이가 있으면 열수 있다. 여기 근처에 종이가 있을 겁니다. 온도를 아.. 에어컨을 키란 소리 같은데 전원공급이 돼야 된다고? 나가서 배전판이 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가서 배전판 아 이거죠? 내려 얘를 빼서 전원에 넣고 올려 됐죠? 에어컨 켜 그러면은 종이가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챙기시고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대문 열때 친구들할때 이거 많이 하거든요? 됐고요이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웃음> 어, 어 안돼! 이제 지쳤어 모두 다 죽고 말거야 필멸자여 아직 포기하지 말거라 용기를 내라고! 우린 죽지 않아 우린 모두 살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어,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이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아, 깜깜 아, 지연이가 제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대요. 여기서 일단 뭔가 이제 찾아볼게요. 이거 태극패 챙겼고요. 이게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1층에 무용실까지 가야 돼요. 아, 음악 감상실인가? 하나. 이렇게 대리상 정면 돌파. 난 쫄지 않아. 어? 음악실 들어왔고요. 어, 커신. 귀신이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딱 보니까 이거 비춰야 돼요, 불로.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얘가 지연이야? 그 사이에 죽었어? 아까내울던 친구 그새귀신이된 거. 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그그그 제가 이겼죠? 잡았습니다. 미션 클리어. 이게 뭐지? 노공기 벨트? 뭘 해야 되는 거야? 어? 일단 2층 어학실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구급상자. 지금 일단 먹어. 아껴야 된다고요?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과소비는 인생의 즐거움이라고요. 여시고요. 들어서 문 닫고요. 안들겠죠 여기에서 그 카세트를 틀어야 돼요. 저거, 저거, 저거... 얘를 껴 닫아 틀어. 그건 그 아이의 목소리로 끄지. 자넨 누구지? 왜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 누구야? 누, 누구세요? 난 당직선생이야 나가는 열쇠를 주마 이걸 써라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카드 끼 챙겼고요 나갑시다 지금 체크포인트가 다떠 있거든요? 다 가야 돼? 뭐지? 그림을 일단 챙겨 볼게요 이거 왜 있는 거지? 저걸 돈 주고 사야 된다고요? 그림을요? 그래야 귀신이 용서를 해줘요? 여기 그림 또 뭐야 세계시, 그리니치, 워싱턴, 모스크바, 북경 뭐, 뭔 소리고 시간을 맞추라고요? 시간? 그리니치 천문대 조작할 순 없고 얘가 일단 지금 다섯 시거든요 그리니치 섯시 기억했죠? 모스크바 자 여러분들한테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여덟 시 됐죠? 워싱턴 세시 북경 한시로다 여기 3-1이랑 3-5 가볼게요 아왜 여러분들, 여기 꼭 가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순수대로 키면은 저 친구 안 나온다고요? 일단, 3-1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불 켜야 된다고요, 여기? 아, 알겠습니다. 킵시다! 까짓거 킵시다! 158, 10, 12, 1, 5. 여기가 8번이에요, 8번, 8번, 8번, 8번이에요, 8번. 158 10 12 그다음에 10 158 10 그다음에 12 12 저기 경비병이 인데까지 가야 돼. 아, 아 오지 말라고 진짜. 진짜 너왜 그러냐 진짜? 사파이어 님 슈퍼 채팅 아, 오지 말라니까. 아! 스윗 겁지 t 전별아! 불 켰거든요 지금? 3,80,12? 설마 지금 어? 좀 다시 해야 돼? 3,80,12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빨리 o u are a c o 던가 o y 던가1 r 번 a 12번 b o 1 o 번 12번. a 어다 m 어어 y 어다 a 어다 a 어 o m 여기 전기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에.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데? 망했네? 으앗! <웃음> 아! <웃음> 안 돼! <웃음> 모스크바 뭐였죠? 얘가 8시였나? 8시? 얘가 1시였나요? 펜타곤? 몇 시였지? 2시에요?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어 깜짝이야 엘로드? 어디에 쓰는거지? 여우 방울 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부터 불키는거죠 1,5,8,10,12 1 5 8 10 12 됐어! 미션 클리어! 1층에 가서 중앙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요 이제 열쇠가 떨어지고나볼 수가 있죠? 신간 옥상으로 가시면 되고요 4층! 올라가면 돼요 이거만 끝내면 엔딩이에요? 이쪽으로 와서 여시고 옥상 수영장에 나왔습니다 물귀신 등장 어 이게 뭐야? 뭐야? 물을 건너가라고요? 안 떨어진다고요? 어? 물을 밟았어? 물을 건너온다고? 오잉? 오잉?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안 돼! 어아 살았습니다.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어떡하지? 잠시만요. 연타, 연타, 연타, 연타. 살았죠?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진짜로. 이건는 어? 길치한테 너무 끔찍한 시련이야.